자, 안녕하세요. 어, 회원님들의 자세교정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세교정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자세교정은 이렇게 뒤에 평평한 벽 있죠? 평평한 벽에 몸을 기댈 수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발을 11자, 11자 모양으로 정렬을 해주시고요. 뒤꿈치를 벽에 최대한 붙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순으로 벽에 바싹 붙여주신다는 느낌으로 서주시면 돼요 자, 이때 종아리와 허벅지, 엉덩이는 실제로는 벽에 안 닿을 수도 있습니다 하반신을 모두 붙이셨으면 이번에는 상반신 어깨를 붙일 거예요 자, 어깨를 붙일 때는 어깨를 이렇게 들어서 붙이지 마시고 가슴을 열어서 어깨를 뒤로 붙여주신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몸이 굴신이 돼서 배가 툭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배에 힘을 줘서 이 허리, 이 허리 부분 허리 부분이 벽에 손바닥 하나나두개 정도 공간이 있을 정도로 최대한 붙여주십니다. 자, 그렇게 어깨와 함께 몸을 일자로 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뒤통수를 벽에 붙이시고 턱을 쭉 당겨주십니다. 투턱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붙여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목의 이 부분,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쭉 펴지시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세교정 자세를 잡아주시고요. 이 자세가 완료되고 나면 정수리 끝에서 누가 나를 쭉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자로 몸이 펴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자세교정 자세 이렇게 자세, 제일 기본되는 자세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자세로 하루에 세번 정도 1회당 적게는 5분 길게는 15분까지 자세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요 자세를 하루에 세번 5분에서 15분 사이로 유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교정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세교정을 하실 때 무릎이 너무 아프거나 어지럼증을 느낀다. 그러면 바로 중단해 주시고, 특히 어지럼증을 느끼실 때는 힘을 빼고 바로 땅에 주저앉아 주세요. 벽에 기대고요. 아예 털퍼덕 주저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몸에 무리가 올 때까지는 너무 힘을 줘서 하지는 마시고요. 몸에 힘을 잘못 주면 그런 어지러움증이 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다리가 다안 붙는데요 다리가 이렇게 사이가 많이 벌어지신 분들은 발끝을 45도로 벌려서 붙인 다음에 연습을 해 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붙이시는 연습을 할때 무릎과 무릎 사이에 힘을 줘서 붙이면 무릎 관절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갈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와 엉덩이 근육을 최대한 짜주시면서 골반을 이렇게 앞쪽으로 열어주신다는 느낌으로 엉덩이 엉덩이 사이를 꽉 힘을 줘서 다리를 붙여주시는게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교정 자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교정 영상까지 모두 찍어봤는데요. 저희 영상 보시면서 평소에도 조금조금씩 연습해주시면 더 좋겠죠? 네, 다들 화이팅하세요!